TWS 시리즈는 작업 테이블과 습식 집진기를 일체형으로 설계한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급수 밸브를 열어 제품 내부에 적당량의 물을 채우고 컨트롤 판넬의 전원 스위치를 온합니다. 작업 중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불꽃 분진과 고음 분진은 발생 즉시 작업대 아래 물의 와류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빨려들어온 분진은 강력한 물의 와류에 의해 포집되고 충돌판에 충돌하면서 여과됩니다. 미세분진과 수분을 함유한 공기는 데미스터 필터를 통과하면서 한번더 여과된 후 깨끗한 공기만 아울렛을 통하여 배출됩니다. 또한 제품 바닥에 모인 분진은 밸브를 열어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TWS 시리즈는 다양한 특수분진 여과의 최적 집중기로 필터와 덕트를 사용하지 않아 설치 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